이렇게 한걸딱 피면 애들이 색칠하는 거지. 그치? 와 <웃음> 애들 진짜 좋아할걸? 월요일 퇴근 오늘은 새로운 신규 쌤이 오셨거든요. 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퇴근해요. 안녕하세요 네, 네. 첫 날이죠. 그래가지고 어. 되게 엄청 허둥지둥했단 말이야. 음. 막뭐 그 대단하게 실수한 것도 아니야. 그냥 일을 조금 못했어. 못했겠지, 그래. 어. 당연히. 근데 두 번째 날에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야. 어. 그래가지고. 근데 사장님이 <웃음> 아, 사과닥 소리는 이걸 못 먹어? 씹어 먹어. 이제 <웃음> 뱉는 것밖에 없지. 부드리세요. 엎드려. <웃음> 엎드리다, 반하네. <많았네. 웃음>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네, 그직 원, 탁구 동, 아, 리, 를 하느라 조금 늦게 퇴근합니 다, 다, <목소리> 다, <목소리> 초등 오늘 <웃음>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하고요 오늘은 첫 코트 개시일이에요 제가 잃어버렸던 코트인데 찾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들어가, 들어오세요 어, 힘들어.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여녕하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도 아, 고마워. 아, 퇴근. 저는 퇴근하고 이제 카페 가서 어 요즘에 강의 듣는 게 있어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그러게요 어, 좋아요. 그대로 응. 유지하세요. 똑같은 힘으로 잡은 상태로 올라오시면 돼요. 천천히 위로 올라올까? 게다 다시 하시면 요 천천히. 아, 너무 세. 천천히. 잘하셨어요. 떨어지는 보좀더 약간 요강 느낌이네. 그러니까. <웃음> 요강이네. 네, <웃음> 요이렇게 <됐는데. 웃음> 어, 맛있어. 마실 수가 없어. 이렇게 맛있어. 이렇게 맛있지, 이렇게. 그럼 이 혈세지. 입술, 입술, 입술 모양 입술 들어. 그러니세지 어. 그게 <웃음> 매력인 거야. <웃음> 세는 게 매력이야? 아, 아 여기로 마시면 되지, 이렇게. 여기 마시면. 이렇게 마시고. 이게, <웃음>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. 되지. 펼치든지 뭘? 여기를 아, 레랩 네, 네. 이렇게 하면 아, 푸우 되는데. 아, 무슨 푸우야. 내 클로버가 감성이지. <웃음> <웃음> 저는 <웃음> 계속 집에 있다가 책도 읽고 영상 편집도 하러 스타벅스 가려고요. 예. 엥. 예. 예. 오늘은 화요일이고요. 나오겠습니다. 네. 자, 어머니, 이거 보세요. 네. 그 화산 활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. 폭발하면. 귀여워. 왠이다 신났어. 오늘은 연수가 있었어가지고 연수를 듣고 퇴근합니다. 어 제가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진학을 생각 중인데 당장 원서를 널려놓은 건 아니고 어 졸업 증명서랑 성적 증명서 제가 대학 성적을 까먹어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주민센터 갔다 올려고요. 아이고 줘보라 아이거좀봐라사고보이번 고객님 10번 물기 왼쪽 물태수 빼서 물기 좀못 치고 받으시겠습니까? 미친 인생 아. 짠 제가 지난번에 썼던 카메라가 좀 불편한 점도 많고 색감도 너무 별로여서 돈을 좀 들여서 뉴 카메라를 샀습니다 물론 할부긴 하지만 친환경 오 어, 진짜 귀엽다 오 어, 된다 어 화면 진짜 크다 저는 어 영상편집도 하고 공부할 것도 있고 동료 장학도 수업도 준비해야 돼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하려고요 c o t r t e m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오늘은 만들기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청소를 좀 하다가 퇴근합니다 4, 5, 6, 7 네. 저 롯도 5천원 이렇게. 네. 음. 일단 집에다가 가방 두고, 오늘 음, 피부과 갔다가 합핑하려고 오늘. 이게 오토포커싱이 진짜예요, 이거 응? 예전에 캐논 쓸 때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터치 이렇게 이렇게 하느라고